드럼 프로그래밍 하이햇 편 16비트 입니다 자 16비트 음, 지난 시간에 8비트도 마찬가지 인데요 16비트라고 해서 하이햇을 이렇게 계속 16분음표로 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16분음표가 사실 한두 번만 들어가도 음, 16비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킥드럼과 스네어 드럼도 16비트를 연주하면서 같이 이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16비트를 만드는 거지 하이엔만 16비트로 친다고 어, 16비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어, 디스코라는 장르가 있었는데요 자, 디스코는 음, 댄스 일 t 의 댄스 음악인데 킥드럼이 자, 킥드럼을 각박 단위 박마다 1 2 3 4에 밟고 스네어는 2 4에 치고 이렇게 하이에서 계속 16분 음표로 치는 거였어요. 이게 디스코 리듬입니다. 이게 디스코나 댄스 리듬의 기본인데 음. 이런 게 16비트가 아니라 이렇게 16비트를 계속 치지 않아도 자 16비트는 모양이 이렇게 한 박을 4등분 한 건데요 16분표로 4등분 이것의 모양을 다 조금씩 바꿔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두번째 16분표를 없애고 자 두번째에서는 세번째 것을 없애고 여기는 네번째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다 놔둘게요. 모양이 다다르죠 이거는, 이거는 치치치, 이거는 치치치, 이거는 치치치, 이거는 치치치치죠. 자, 들어보세요. 자, 16비트는 약간 미들 템포가 좋으니까 한78 정도로 좀 느리게 들어볼게요. 구별이 잘 되게,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밸런스티가다 똑같으면 좀 딱딱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첫 박은 좀 강하게 나머지는 좀 약하게 그리고 뭐 16분음표 자리 에첫박을 여기는 좀 약하게 가고요 이 16분음표의 특징적인 자리 바로 여기죠 이 특징적인 자리는 좀 세게 여긴 좀 약하게 갈게요 계속 강하게 안 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첫박을 강하게 칠게요 여기 세 번째 박에 첫박 그리고 이 끝에 16비트를 좀 강조해 볼게요 이렇게 터치가 좀다 다르면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줄여 볼게요 이렇게 줄이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이엣의 강도가 다르면 더 리얼하죠 그리고 오픈 하이엣을 또 써보겠습니다 자, 오픈 하이엣은 역시 16비트 자리 이 중에서 이 16비트 자리를 이렇게 열어주면 효과적이죠 여기에서는 이 끝을 열어볼게요 두번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열고, 여기에서 한번 열고 들어보세요 자, 여기를 좀 강조해 볼게요 이 오픈 하이햇을 더 세게 치고요 오픈하고 나서 그 뒤에 만약에 하이햇을 치지 않고 비워두면 싱커페이션 효과, 그러니까 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있던 비트를 앞으로 당긴 효과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기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당겨 볼게요 여기를 오픈하이스로 하고 뒤를 없애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클로즈드 하이햇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킥 드럼 밟기 전에 하이햇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 이런 것을 싱커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 있던 하이햇이 이렇게 앞으로 간 거죠. 만약에 킥 드럼도 따라가면. 이건 킥드럼 편에서 배웠지만 더 16비트가 살아납니다 들어보세요 그쵸 그렇죠. 킥드럼까지 당겨지니까 더 강조가 되죠 이제 실제로는 하이햇을 16비트를 이렇게 할때 스네어나 킥이 도와주죠 그래서 지금처럼 킥이 이렇게 같이 16비트를 쳐주고 뭐 연속으로 쳐준다든지 스네어도 원래 안 치던 자리 여긴 스네어가 비어있는데 여기에 16비트를 좀 약하게 쳐 준다든지 그리고 여기도 원래 치던 자리도 16비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여기에 이렇게 16비트를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킥드럼과 스네어 드럼도 16비트를 도와줍니다 킥도 여기 한번 밟아 볼게요 끝에 그 악보가 이렇게 복잡해지죠? 예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 스녀좀더 약하게 갈게요 여기 킥도 좀 약하게 자 들어보세요 예, 실제로 16비트는 이렇게 킥드럼과 스네어드럼과 하이햇이 정교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16분음표를 주고 받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예, 지금 킥드럼편은 배웠고요 하이햇을 오늘 배웠고 다음에는 스네어드럼의 어, 8비트 그리고 16비트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